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미입니다. 어, 제가 코로나 터지기 이맘때쯤 그 한참 취미찾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.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, 혹시?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손으로 하는 활동은 좀 소질이 없고 몸으로 하는 건 잘하더라고요. 뭐. 테니스 같은 그래서 오늘은 몸으로 할수 있는 아주 재미난 걸 해보려고 제가 부계 이동에 왔습니다. 같이 가보실까요? Yeah! 좀. 안 넘어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손바닥이 이렇게. 아 이쪽이다, 왼쪽. 저 이거 많이 찾았어요 어느 네. 쪽이 편하신지 좀 알아볼게요. 어? 여기 보면은 볼트가 뭐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올리시고올리시 저쪽으로,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. 네. 어느 쪽이 편한지 말씀해주시면 돼요. 자, 다리 멈추고, 저쪽 두시고, 몇번할 네.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뭐, <웃음>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저쪽 두시고, 두개, 몸이 힘들고. 네. 이쪽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쪽이 편하세요? 네. 네. 한번더 해볼게요, 이쪽도. 한번더 자, 이쪽을 돌리고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깨 돌리지 말고 어깨 보다무릎만 이렇게 가는거저쪽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중심은 이쪽 다리에 주시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처음에 한 발로 이렇게 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쉽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. 네. 아하. 비비고 내려오고 다시 그거 던다. 요렇게 하고 시작하시고 네. 돌리고 비비고 요거 연습을할 건데 네. 이렇게다. 요거 세. 요렇게. 여기 볼트가 다 보이게. 아. 레슨 받은지 한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땀이 보이시나요? 지금 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멋지게 타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줄수 있다는 그 공고문이 나와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창업할수 있게 겠습니다 어 비율로 보면 성인이 25% 정도,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랑 유아 청소년들이 보통 70% 정도.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스테이트보드의 매력은 뭔가요? 스테이트보드를 타면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. 그거를 이제 그래도 라이딩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유로 스트레스 팍팍 풀려요. 어..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까 멍 드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